레이저 온도계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뜯어봐 주세요. 빨리 현기증 날것 같으니까. 건지 <웃음> <거주지. 웃음> 힘 주면 부서질 것 같기도 하고. 아 설명서가 있습니다. 민지는 <웃음> <웃음> 안 나와 <남아> 있습니다. 빨리. <웃음> 오 어, 이게 맞아요. 예이. 예이. 오, 칼칵 아, 네. <웃음> 아, 네, 드디어 전원을... 못 들어오네. 섭씨인가? 섭씨구나. 저는 지금 32.9도, 33도, 33.2도 계속 올라간다. 전투력인가? 스카우트가... 꿉바하를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하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그만해 <웃음> <웃음> 아그 온도기 그만 감춰서 두드라고 <웃음> 말이 많은 자는 그런데 쓰는 거 아니야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총을 얻어서 몹시 신이 났습니다 딸기 쉐이크 는 22.4도 그걸 먹은 위장은 28.4도 그 사람의 일에 대한 열정은 24.25점 24점 25점 매일 헷갈리나 봅니다 스스로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재밌겠다. 그 온도의 총합과 이곳의 열 전용도를 구하시오. <웃음> <Damn. 웃음> 당신이 원하면 고 <웃음> <뭐야>? 무조건... 무조건이야다다다다 <웃음> 더이상 가까이 오면 자살하겠다 <웃음> <웃음> 다행히 수 실험으론 박수받지 못해도 이런 평신주으로 받을 수 있지 지금 시간은 몇신인지 모르지만 근무시간인 걸 확실합니다. 근무시간. 활용하기. <웃음> 메라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리는 곳이 없다. 아난 여기 보고 있어. 아듣아 소리. 심각한 거 아니야? 자떡가시죠